You are good. 오, 오, 오, 오, 오, 오, 오, 오, 오, o 오, 오, 오, 오, 아야. 에헤. 로. 오. 오, 이거, 이거, 이이 오, 이거, 이거, 이거, 이거, 이거, 이이 勝負に挑 <shriek> <shriek> <shriek> o o h Come yeah. on. 아 너무 빨랐다 떨어져라 어, 안떨어지네 <웃음> 어, 뭐. 아야 走 아주 감미있어흐흐흐나네오 <웃음> 좋아 오. 아 저야! 러니다 타이야타이 하하하하 아참 특수성이야 완전 아잇 yeah. right. oh. oh, 我的哥 s 哦 침착했다.